요정을 떠난 여정. 오 마이 갓, 에블바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면 체험을 하러 왔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면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그첫 번째로 최면에 걸리면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생이 이제 프레임 쏴서 이렇게 재생이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최면에 걸렸다는 게 어떤 상태냐면 잠든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면은 잠든 게 아니라 의식이 깨어 있어요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하는 상태 뜨개질 할때이 뜨개질에 신경을 집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다른 거를 잘 신경을 안 쓰게 되죠 네. 딱그 상태가 이제 최면 상태예요 보통 제가 TV 매체나 이런 네. 유튜브나 이런 곳을 보면 은 항상 전생 체험을 하면 항상 자기가 왕자였고 공주였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방송에서 전생 체험을 할때 그런 게 많이 노출이 돼서 음. 방송엔 그런 게 많이 노출이 돼서 사람들도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와서 전생 체험하는 분들 보면 농민도 많고 노예, 아, 그... 노예도 노예 있고 아, 그냥 보여지는 것만 공주 왕자가 많았던 네. 거지 실제로는 노비도 많고 농민도 네, 많고 거지도 있고 그래요 거지도 있고 네. 와, 저는 거지일 것 같은데 네. <웃음> 전생은 몇 번이 있을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물리 법칙이 있는데 에너지라는 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진 에너지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생의 숫자도 거의 셀수 없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생도 그렇죠. 그렇 일본 애니 중에요, 네. 만화 중에 네. 전생의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라는 애니가 있어요. 전생에전생에 전생에 슬라임이었던,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슬라임이요. 네. 근데 전생에 네. 진짜 슬라임이 됐을 수도 있냐라는 네. 질문이 있거든요. 슬라임. 전생에 슬라임이었으면 어떡 합니까? 그거는 물질이었거나 네. 그런 거는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음. 거의 전생에. 동물은 몇번 봤는데. 오, 진짜요? 이렇게 물질이었던 거는 못 봤어요. 이 전생에 슬라임이었던 거에 네. 대하여는 네. 애니였을 뿐이네요. 그냥 판타지 애니 소설 느낌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작가는 어쨌든 뭐 전생 체험을. 해봤까요안 아, 해보신 작가일 것 같습니다. 그냥 <웃음> 네,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음. 것 같은데요. 왜 웃으시죠? <웃음> 네.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 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철면에서 못 깨어난다. 네. 못깨어나진 않아요. 그냥 깨우면 다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흔들어 깨운다. 네. 네, 네. 일어나세요. 하면다 일어나요. <웃음> 저희 네. 아저씨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아 네. 구라를 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 티가, 티가 네. 나는지, 걸리는지. 최면 걸린 것처럼 굉장히 막 리얼하게 연기를 하고 그러면 저도 사람인데, 어, 잘 깊이 걸렸네. 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아, 최면으로는 그, 네. 그, 그술 먹고 잃어버린 기억까지 찾을 네. 수 있을까요? 뭐, 뭔가를 떠올리게 시도는 할수 있지만, 음. 객관적으로 맞는 기억이냐라고 또 검증하기는 쉽지가 않죠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마음 내려놓고 네. 제가 이끄는 대로 그냥 오시면 되는 아, 거고 네, 뭐 리드 여...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et's go. 츠고 네, 네. 광활하고도 넓은 이 우주 미지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웃음> 지금 바로 누워서 체면을 체면 체험을 해보겠는데요 누워볼게요. 사실 겁이 나진 않아요. 사실 좀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어! 어! 어, 네. 저 잠을 네. 얼마 안 자고 는데 너무 좋네요. 어. 자 약간 그 KTX 그 고급 버스 타는 느낌이 들기도 고 음, 자, 눈 감은 네. 상태에서 네. 천천히 심호흡해 봅니다. 풍선의 공기를 채우듯이 여정님 몸속에 맑은 공기를 채워봅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온몸이 공기로 채워진 자, 풍선이 돼 봅니다. 풍선이 돼 봅니다. 하나 둘셋 여정님의 몸이 풍선처럼 가벼워졌다면 이 왼팔이 이렇게 풍선팔처럼 가볍게 세워진 상태로 그대로 세워져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풍선파 가볍게 서 있어 봅니다. 둥실둥실 편안하게 서 있어 봅니다. 둥실둥실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자 이제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말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따라 오시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문을 상상하면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보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쓰셨나요? 응. 회색 엘리베이터 문 위쪽에 작은 톤말 하나가 붙어 있는데요. 여정님의 전생까지 내려가는 전생 엘리베이터입니다. 작은 버튼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엘리베이터의 하강 버튼입니다. 그 버튼을 눌러야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버튼에 불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전생문까지 내려갈 때까지 저와 함께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강 버튼 그대로 누르고 그대로 누르고 자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셨나요? 네. 자 여기가 몇 층이냐면요. 여정님의 한국 나이와 똑같은 27층입니다. 27층부터 가장 아래층, 전생문이 있는 지하 2층까지 한층 한층 내려갈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여정님의 20대 후반 시기를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정님의 20대 후반,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뭔가요? 그냥 아팠던 기억이 아팠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요? 그냥 몸과 마음이 아팠던 거같요 아, 몸과 마음이... 외롭고 슬퍼요. 아, 외롭고 슬퍼요. 외롭고 슬퍼하고 있군요.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20대 초반 시기를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되게 낙천적이고 음 그래요. 낙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어 가던. 그 장면 속의 여정님은 활짝 웃고 있나요? 네. 그래요.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중고등학교 시기를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에 가장 기억나는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호기심이 많고 착해 보이고 싶어서 남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음. 싸우고 무슨 일로 그렇게 싸웠나요? 친구가 제 남자친구랑 바람을 났는데 <웃음> 바람 폈는데 음. 제가 왕따 당했어요. 슬... 다그 친구들 편이었거든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에 응 음. 끝까지 괜찮은 척하고 착한 척했어요 아무렇지, 아무렇지 않... 않은 척해야 친구를 해주니까 음... 그래요 과거로 내려갑니다 초등학생 시기를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기억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반에서 너무 시끄럽고 나댄다고 친구들이 음. <웃음> 싫으 친구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다 된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나 봐요, 그때? 그냥 관심 받는 게 좋았어요.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엄마 뱃속입니다. 하나, 둘, 셋. 어둡고 고요한 엄마 뱃속에서 태아 여정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을 겁니다. 자, 엄마 뱃속은 편안한가요? 네. 그래요. 자 엄마 엄 어, 나를 임신 중인 엄마는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 생각하면 슬퍼요. 어 그래요. 왜 슬퍼요? <웃음> 엄마가 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엄마가 고생을 할머니가 더. 할머니가 아들 나오라고 했는데 음. 저희 집이 딸이 세 명이거든요 음 근데 엄마가 음. 이번에도 딸 낳을까봐 가족들한테 숨기고 몰래 비밀로 혼자 산부인과 가서 저를 낳았거든요 아아 애 지우라고 할까봐 음 그래서 엄마한테 더 잘하고 싶겠어요? <웃음> 잘하고 싶은데 음. <웃음> 맨날 <웃음> 음. 맨날 음. 못되게 말해 못되게 아, 그래요. 아, 저도 보고싶긴 한데 음. 맨날 귀찮다고 음. 대충 대답하고 상처를 음. 많이 준것 같아요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네 엘리베이터가 가장 아래층 전생문이 있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셋자 이제 전생문이 열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떤 모습인지 느끼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입어요.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죠? 모르겠어요. 문을 음. 통과하니까 옷이 음? 없어요. 어떤 음. 배경이죠? 자연이요 뭐하고 있죠? 계속 걸어가요. 계속 걸어가요? 자, 당신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나요? 사슴이랑 응. 해달 해달이요? 제가 사슴이 된것 같아요 아 내가 사슴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뭘 하나요? 풀들도 먹고요 응. 바다에서 놀아요 바다에서 놀아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응? 돗자리 피고 누가 있어요 사람이? 네. 당신은 그냥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나 봐요? 저는 사람이 좋은데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해자 사슴으로서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요 자 하나 둘셋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았군요 아 사람이 포수가 쏜네 억울해요 더 놀고 싶은데 더 놀고 싶은데 자 다른 전생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음. 자. 이거는 음. 외국 같아요. 외국... 그래요?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죠? 척을 들고 있는데요? 선글라스 끼 당신은 남자인가요? 여자예요. 근데 이거 게임 속 인물 같아요. 게임 속 인물처럼 화려하게 생겼나 봐요? GTA... 응? GTA예요. GTA요? 네. 어, GTA... 산안드레스. 응? 그... 네? 산안드레스. 뭐는뭐 게임 속 캐릭터인가요? <웃음> 산안드레스 지역에서요 네. 다운타운에서 네. 슈퍼 운영해요 당신은 몇살 정도죠? 23시에요 아, 23살 슈퍼 여주인 당신은 어떤 외모를 갖고 있죠? 금발인데요 음. 문신이 많아요 금발에 문신 자, 한 10년 뒤로 건너뛰어서 가보세요 자,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하나, 둘, 셋 카지노에서 음. 구경하다가 거기 있는 남자친구랑 결혼한 것 같아요 아, 카지노 남친이랑? 그러면 안 되는데 음. 남친과 결혼을 한 건가요? 결혼 안한것 같아요. 졸부인가 봐요 졸부요? 네 10년 더 뒤로 왔어요. 한 40대 정도가 됐을 텐데 그 졸부 남자친구하고는 헤어졌나요? 네, 계속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음... 말을 안 들어요 당신은 결혼은 안 하나요? 지금 사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어요 아... 결혼하고 싶어요? 네 정말 결혼하는지 몇년더 뒤로 가보세요 자 하나 둘셋그 남자와 결혼했나요? 아니요 아안 했어요 마음에안 들어요 제가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죠? 제가 질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항상 누군가를 사귀고 있네요, 항상. 외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 당신은 외로움이 많군요? 더몇년더 네. 미래로 가보세요. 결혼하는 어떤 기억이 있는지 가보세요. 하나, 둘, 셋. 당신은 결혼하나요? 버거집 사장님이랑 결혼해요. 남편이 된그 남자가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나요? 어우... 어우... 징그러. 왜요? 이름이 너무 징그러요. 이름이 뭐죠? 음, 레이첼이래요. 레이첼. 아. 레이첼이 왜 징그럽죠? 오글거려요. 오글거려요. 자, 그 버거집 사장은 레이첼이 어떤 면에 반해서 결혼을 한 거죠? 예쁘고 섹시하네요. 아, 예쁘고 섹시해서. 그 남편이 여정이 현생에 알고 있는 누군가와 좀 비슷하거나 닮았나요? 어, 누군가랑 비슷해 보이긴 해 누구죠? 아는 오빠요. 아... 최근에 아는 오빠와 닮았네요, 그 남편이. 70대로 가보세요. 70대의 레이첼. 자, 하나, 둘, <웃음> 셋. 어떻게 살고 있죠? 침대에 누워있어요. 허리 좀 몸이 불편한가요? 허리랑 이가 아프고요. 네, 허리랑... 으슬으슬 거려요. 남편도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걸어다녀 서로를 보면서 웃어요. 이뭐 잔을 걷다 이러고... 걷는 거 웃기다 인꼬부부네요 귀엽다 남편이 귀여워요? 아니 제가요 내가 귀여워요 네. 아, 90대 살아요 어. 뭐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보세요 자 하나 둘셋 어떻게 살고 있죠? 남편이랑 살던 집 팔고 소소한 집 하나 사서 근데 쿠키 먹으면서 티비 보는데 남편이 없네요 아... 남편은 어디 갔죠? 음... 아, 아. 죽은 것같아 많이 외롭나요? 너무 외로워요 남편이 죽을 때 당신에게 어떤 말을 남겼죠? 자기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으래요 넌 항상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남편을 보내던 그 순간에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몸 반쪽이 다 없어진 게요 아... 몸 반쪽이... 살아 있지만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닌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랑 일상에서 음. 서로 많이 녹이 되 있었는데 함께 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진 게 남편이 죽은 날 나도 죽었다고 느끼고 있군요 네. 남편을 보내고 나서 레이첼 당신은 언제 죽는지 궁금해요 그 죽는 그 순간으로 가보세요 그 생의 마지막 순간 자 하나 둘셋 옆에 누가 있나요? 죽을 때 누가 옆에 있나요? 혼자 죽어요. 왜 혼자 죽죠? 그냥 자다가 죽었어요. 고독사를 하는군요. 100살 정도의 그 삶에서 어떤 후회가 남나요? 좀더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자 음, 혼자 죽기 때문에 어떤 유언을 남기지도 못했겠네요. 그냥 유언을 써놨던 것 같아요. 어떤 유언을 뭐라고 썼나요? 죽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음. 살다가도 죽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았다 음. 그리고 그냥 모두 사랑하고 미안한다고 쓴것 같아요 레이첼의 그 삶이 이제 끝납니다 자 숨이 끊어집니다 하나 둘셋 레이첼 당신은 이번 생에 왜 여정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비슷해 보여요 자기랑 어떤 점이 비슷해 보이나요? 사람을 좋아하고 맞아요. 여정도 사람을 아주 좋아하죠. 사랑받는 것도 좋아하고 레이첼 당신도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만큼 저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더 많이 사랑받으세요. 잠시 뒤에 눈을 뜰 때는 더 많이 사랑받을 여정으로 눈을 뜨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어 눈부셔. 전생을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현실에 좀더 집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 현실에 잘 살아야겠다. 네, 현실에 후회하지 말고 외롭지 않게. 그래요. 이렇게 전생 체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얘 무슨 느낌이냐면요. 상상에 상상에 꼬리가 꼬리를 물거든요. 어? 얘가 저기서 저러고 있네. 근 나는 분명 내가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기 지나가는막 오토바이도 보이고 강아지가 여기 막 갑자기 산책하기도 하고 그런 약간 상상이 보여요. 그래서 그 상상을 그냥 여쭤보시는 대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 전생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I'm a y channel My channel Thank you! Bye!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